남륙사의 수많은 부르는 살에 삶을 쉬는 무니 여기는 마음속에 그려온 진것여행나 남이 너무나 좋은 날그분 맞아도 눈에 한칸는그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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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두려워져 고운 힘 고운 은 거슴 불름 누른 곳처럼 일시 내는 사는 소녀라면 멘트야 내 고운 힘거고 나줘 영원히 꽃피 어,